키워드 광고 극혐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제 지인 중에서 그 어떤 마케팅에서 팀장으로 가는 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케팅에서 사장님이 키워드 광고한다고 하니까 화를 내드래요 화를 여태껏 키워드 광고로 성과를 내본 적이 없다고요 네. 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키워드 광고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효율이 안나옵니다 네, 대충하면 안나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충하고 있어요 대충 네 오늘은 키워드 광고 제대로 하는 법 그리고 마케팅 회사에서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것 그런 것들 오늘은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90% 광고 회사에서 안 알려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 대행사 아니면은 네이버 대행사라고 하는데서 전화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통은 광고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네, 광고를 할 때는 광고 집행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걸 해가지고 광고를 어떻게 막그 짜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 수수료를 안 받는데요. 네,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해요. 따로 받지 않는다고. 왜냐면은 광고 광고 회사의 그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쓴 광고비의 15%를 네이버로부터 직접 받아요. 저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네, 재밌는 구조예요. 제가 광고비를 많이 쓰면 쓸수록 광고회사의 수익이 높아져요. 네, 제가 매출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제가 광고비를 많이 써야지 광고회사가 네이버로부터 15%를 받습니다. 그래서 광고회사는 제가 돈을 많이 써야돼요 광고회사의 전략은 보통 두가지예요 단기 전략이요 단기 전략은 광고비를 많이 쓰도록 하는거예요 많이 그래서 많이 쓰도록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 보통 광고 이 광고한 회사가 오래 못 버티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업에 힘을 많이 써요 그래서 몇달하고 광고주 교체고 몇달하고 광고주 교체고 회사가 망하니까요 이런식으로 한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초기 쇼핑몰은 탐슨 가젤이라고 합니다 초식동물 네. 광고회사는 육식동물 광고비 때문에 망해요 광고비 때문에 광고를 안하자니 내쇼핑몰 사람이 한 명도 안들어오는거야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오겠지 지금은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오지만은 나중엔 광고비를 안쓰더라도 입소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광고비를 쓰게 되는데 광고비를 쓰면은 막 오다가 광고비를 딱 끊잖아요. 그럼 바로 또, 또 끊겨요. 네. 그래가지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망하죠. 안 하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업체가 망하면은 광고회사는 같이 망하나요? 안 망합니다. 새로운 광고 광고 주를 새롭게 광고할 사람들을 찾아 떠나면 돼요. 전화영업을 돌리면 됩니다. 새로운 광고지를 찾아 고고싱 이런식의 단기 전략을 쓰는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영업을 잘해가지고 계속 신규 광고 회사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전략으로 하는, 하는 것도 있어요. 효율적인 광고비 세팅으로 네. 무작정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광고 세팅으로 광고 효율을 높여가지고 단기 전략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100만원 쓰는데 수익이한 50만원? 마이너스 50만원이죠 광고비를 써가지고 네. 이 정도가 아니라 광고비를 100만원 을 쓰면은 매출이 광고를 안했을 때보다 매출이 한 500만원 정도 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진율이 한 20%라고 했을 때2 20 0라면좀 안되겠네요 30%라고 했을 때, 15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순위기. 그러면은, 순위 150에서 광고비 100만 원 빼면은, 50만 원 이득이죠? 네. 요런 식으로. 요 정도의 효율이 나와도 괜찮죠? 네. 광고 효율을 높여 회사의 성장을 통한 매출액 증대.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 또, 그 다음에 돈을 더더더 벌려면은, 또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에 따른, 광고비 확대를 노리는 곳, 자기 파트너로 가는 곳, 요런 데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단기 전략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일 다온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그 성과급을 줘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영업 잘해가지고 이런 일거리 잘 물고 와가지고 뭐 억대 연봉 받는 데도 있어요. 입사한 지막 2년 안에 네. 이런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첫 번째 단기 전략 쓰는 거 영업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곳, 영업을 많이 하는 곳, 이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80% 넘어가는 것 같아요. 80, 90%. 네, 그러면은, 이런 네이버 키워드 광고, 이거 맡겨야 될까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시면은, 뭐, 별수 없죠. 맡기시는 게 나아요. 이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어, 이게, 실제로 물건이 필요해가지고, 사람들이 클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바로 매출이 일어납니다 키어드상국을 하시면 대부분요 네. 대신 광고비를 얼마 썼을 때 얼마정도의 순익이 나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만약에 광고비를 100을 썼는데 매출이 300이 났어요 300에서 다 뛰니까 250 뛰니까 50만원 남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광고비 써가지고 마이너스 50만원 나온 거죠 네. 이러면 하면 안되죠 그리고 광고를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고비 100만원 써가지고 순익 500만원 600만원 매출액이나 순익 제가 아는 후배는 그 광고주간이랑 거기 그 회사 사장님이 300만원을 써가지고 천만원 이상의 순익을 내라 이런식으로 그 주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힘들어요 보통 100만원 은행에 맡기면은 한 달에 이자 얼마 들어오죠? 1%도 안 들어올 거예요. 1년 이자가 5%가 안 되니까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은, 근데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일단 광고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바뀌실 것 같기도 해요. 광고는 약간 투자의 개념이에요. 요술방망이 같은 광고는 가능하기도 해요. 요즘 페이스북, 아직도 페이스북, SNS, 인플루언스 광고,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가지고, 말 그대로 마법 같은 그런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드물어요. 광고는 투자예요 네.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은 행이율이랑 비교하시는 것도 괜찮을거예요 마법 같은거는 마법 같은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어, 네, 그렇죠. 이렇게 네.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직접 배워서 운용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저는 요거 추천드려요. 직접 하시는거. 광고주의, 그, 광고업체의 목적이랑 제 목적이랑 완전 달라요. 광고업체는 제가 광고비를 많이 써야 자기가 돈을 벌어요. 그럼 저는 제가 광고비를 많이 써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아니죠. 저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광고도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죠. 네.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키, 키워드 광고는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그냥 키워드 광고 걸어놓고 끝이 아니라 분석을 해야 돼 분석 분석 네 그래서 수익이 일어나는 키워드 위주 로 선정하고 많은 시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광고 대행사 잘못 맡기면은 광고 효율이 안 나오는데도 이 업체가 초기 업체니까 광고를 지속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아, 그 다음에 또 직접 하시면 은 광고비 5% 쿠폰 나옵니다 5%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키워드 광고하면 은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줄 알아요 하지만은 하루에 얼마 빠져나가게 할지 미리 세팅할 수가 있어요 하루 얼마 하루에 5만원? 이 정도 그 다음에 노출 매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PC랑 모바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포털 매체 아니면 파트너 매체 네. 뭐냐면 파트너 사이트 중에서 검색이 되는 사이트, 사이트 이런 것들요 그리고 콘텐츠 매체 이게 참 광고비를 네, 의미 없이 소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콘텐츠 매체 이 콘텐츠 매체 중에서는 블로그, 지식인, 카페, 밴드 내맘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검색 광고라고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거예요. 그냥 광고 걸고 땡. 막상 이 광고가 어떻게 어디에 걸리는지 체크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dc 인사이드 게시판을 불러왔어요 여기 보시면 아베가 말하는 일본 방사능이에요 근데 밑에 쭉 내려보면 은 어떤 광고가 걸려있냐면 은 파워링크 광고이고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예요 댄스 광고가 걸려있어요 아니 왜 방, 방사능 얘기하는데 댄스 광고가 걸려있죠 다른거 클릭해볼까요 한유총에 대한 글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에듀건 하이스피드기어 무슨 전술장비? 저혀 생뚱맞은 어떤 그런 분야의 키, 그 키워드 광고가 파워링크 광고가 걸려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전혀 글이랑 상관없는 광고가 걸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저같은 경우는 콘텐츠 매체를 사용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입니다 전혀 의미없이 소모되는 비용 광고비가 소모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검색광고의 장점이 없어요 검색광고의 장점이라면 은그 사람이 그게 필요해가지고 검색을 했기 때문에 전환율이 되게 높아야 되는데 얘는 실수로 클릭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참 그리고 요걸 하셔가지고 개별 블로그를 선택해서 광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입질의 추억이라고 낚시 블로그가 있어요 그 낚시 블로그에다가 광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좀더 세부적으로 타겟팅 하시면 요그 네. 다음에 광고 노출 지역 제가 만약에 인천에서 무슨 학원을 해요 그러면은 뭐 서울 광주 대구 이런 데 광고할 필요 없겠죠 인천에만 광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어디를 포함하든지 아니면 어디를 빼든지 그 다음에 광고 노출 요일이랑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만약에 회사 근무가 9시부터 6시 딱 땡이에요 그 이후엔 전화 안 받아요 그러면은 네, 업무 시간 아닌 시간에는 광고를 꺼놓는 게 낫겠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걸 많이 해보시면은 대강 아시게 될 거예요. 언제 전화가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네. 그래서 광고 노출 요일과 시간도 제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신발을 예로 들면은 제가 인천에서 조그맣게 그 신발 가게를 해요. 그러면 신발이란 키워드 광고를 하는 게 날까요 안 나을까요? 제가 인천에서 조그맣게 신발 가게를 해요. 매출은 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신발 광고, 신발이란 단어. 네. 되게 포괄적인 단어예요. 예, 여성 신발, 남성 신발, 구두인지 아닌지, 아동 신발인지 포괄적인 단어. 요거는 기업에서 그 자기네 그 브랜드를 알릴 때 인지도를 높일 때 이런 키워드를 쓴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약간 좀돈좀 좀 버는 사람들 입장이고요. 작은 업체에서는 그런 단어 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작은 업체인데 대기업처럼 키워드 광고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매체 입찰가. 아까 전에 보신 거 있잖아요. 검색이 아니라 그글 그 문맥에 맞춰가지고 뜨는 광고, 키워드 광고. 요거, 요거를 다른 광고, 이런 이거를 가종치를 줄지 더 돈을 넣을지 아니면 돈을 뺄지. 만약에 기본적으로 제가 1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올릴지 내릴지. 이거를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워드 확장. 이게 뭐냐면은 제가 신발을 팔려고 여러 가지 키워드 홍보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10개 정도 세팅을 했어요. 그럴 때그 키워드 확장을 하시면은 제가 선택한 단어 외에 이 단어랑 비슷한 단어, 단어에도 단어 키워드 광고 단어를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도 키워드 광고를 걸어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 얘는 이 성과가 뭐냐면은 클릭이 일어나는 그런 단어들로 네 클릭이라는 단어로 키워드 광고를 걸어준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아니라 클릭을 위한 키워드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클릭을 위한 키워드 확장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키워드 확장 안합니다. 그 다음 소재 A, B 테스트 가정한 거 그리고 소재는 요건 사례예요. 제가 만약에 코성형을 검색했을 때예요. 요게 그 소재입니다. 소재 읽어볼게요. 디테일한 반호박의 성형외과 의원 코성형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성형 전담팀 코 명성병원 3D CT 촬영 자연스러운 세련된 코 더블 S 라인 블라운이 유명한 이유 오똥말랑한코 비계방으로 자연스러운 코어라인. 제가 마지막으로 성형과 마케팅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6년 됐어요. 네,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가지고 감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요거보다는 이런 식의 소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장 직접 직도, 수술 후 통증 케어, 빠른 일상 복귀, 수술비 분담.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필요한 내용만 약간 좀 매력적인 것만 소재에 다 넣어봤어요 요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넣으면 어떻게 뜨냐면 은 요렇게 뜹니다 요렇게 네. 다른 데랑 다르죠 원장 직접 집도 왜냐면 은 요즘 원장이 직접 집도 안하는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수술 후 아프면 어떡해 그리고 일장 복귀가 늦어지면 어떡해 그냥 수술비를 분납해도 된다면 은이런 네. 것들 드시면은 조금 더 효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 마음에 드시는 분은 이거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확장 소재, 확장 소재. 요거 검색하면은 요 파워링크 하시는 분들이 76명이에요. 근데 보다 보면 누구는 사진 있고 누구는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는 이벤트가 있고 누구는 이벤트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위 메뉴까지 있네요 요거 뭘까요? 이 사람은 조금 더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요거 네이버 키워드 광고해서 요거 다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딴데안 하잖아요 네이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광고하신 분들도 자기네 마케팅 회사를 광고한다면 은 요런 거다 넣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확장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런 것들이 확장 소재에요 여기 광고에는 원래 뭐 넣을 수 있냐면은 전화번호도 넣을 수 있어요 클릭하면 바로 전화가게요 어... 이혼 해볼게 이혼 여기 보이죠 전화 그리고 위치정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예약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계산 뭐 이런식으로 보시면은 얘는 이게 뭐죠? 이게 서브링크인가봐요. 서브링크 요 계산기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형 서브링크 여기 있네요. n예약 네. 요런 것들을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서 세팅을 할수 있는데 네. 보통 광고에서 잘 안해주죠 네. 요런 거를 하려면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제가 그 설명란에다가 키워드 광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2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2월 중순은 좀 빠르고요. 아 벌써 지났죠? 네, 지금 벌써 3월 4일이잖아요. 3월 말 정도부터 어,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키워드 광고를 잡아드릴게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수 있도록. 네, 키워드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 내 서비스를 최적화, 최적화 하기 위해서 키워드 광고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키워드 광고 극혐했어요. 극혐. 아니, 블로그 카페 지식인으로 돈안 내고 광고할 수가 있는데, 왜 돈을 내? 이렇게 생각했어요. 키워드 광고하는 사람 바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키워드 광고를 썩는 게, 광고 예산 중에서 썩는게 낫더라고요. 네. 블로그 카페 보시는 분도 있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로 바로 사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어떤 글 하나를 클릭해가지고 바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없어요. 최소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는 그 겹쳐서, 아니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는 그걸 계속 봐야 돼요. 봐야지 사요. 그런 면에서 키워드 광고는 하시는 게 낫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워드 광고가 그냥 하는 거랑 좀 제대로 하는 경우랑 무진장납니다 제가 지금 랜딩페이지는 설명 안드렸어요 얘도 중요하고 그 키워드에 맞는 페이지에 페이지를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입니다 음, 뭐 이건 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또 봬요